엔진룸 안쪽만 14개나 되더라고 저는 네, 레고 제가...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는 많은 차주 분들이 소모성 부품 정도는 직접 교환해서 비용을 아끼시는 분들이 꽤 늘어난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정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자가 정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작은 부품으로 별것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차주 분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하고 신경 쓰였던 것이 개선되고 신형으로 바뀌어 나온 것이 있어서 그부품 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롱트뷰. 보통 자가 정비를 해야 할소모품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엔진룸 안쪽에 집중돼 있지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별로 존재감이 없는 부품이 있는데 바로 이거 부품과 부품 또는 부품과 차체를 서로 연결해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클립인데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량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엔진의 뜨거운 열 때문에 노화되고 부러지고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소음과 잡음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차주들이 클립으로 인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잘 살펴보면 이차이 클립이 두 가지로 요것하고 요것 이것, 모양이 다른 것이 혼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이 클립을 분리해내려면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가운데 나사선이 있는 플라스틱을 돌려서 뽑아야 클립이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 이런 작업이 반복되면 여기 이 부분이 벌어져 드라이버로 돌려도 헛돌아 결국 리무버로 강제로 뽑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많은 클립을 분리해야 할 때는 번거롭고 재사용이 불편했었고 또 여기 이 클립은 가운데 부분이 나사형이 아닌 푸시 타입의 클립으로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가운데 부분을 꼭 눌러준 다음에 빼내면 분리가 되는데 역시 몇번 분리와 조립을 하다보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밀려들어가버려서 역시 리무버 같은 것으로 분리를 해야 하고 재사용을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어 이런 클립이 엔진룸 안쪽만 세워보았더니 14개나 되더라고 이런 두 가지 타입의 클립들이 이런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보완된 신형 클립이 있는데 바로 이건데 한 봉지에 10개가 들어있고 2,700원이니까 낱개로 270원으로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끼우고 분리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또 오랫동안 재사용해도 손상이 되질 않아 좋은 것 같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측면에 비행도라 4군데 홈이 있고 구멍에 클립을 끼운 다음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면 고정이 되고 반대로 분리할 때는 측면의 홈에 작은 일자 드라이브로 살짝 들어올리고 빼면 쉽게 분리가 되도록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는 한번 구매하게 되면 3년, 5년,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리가 소홀해지면 점점 차에 대한 애정도 쉽게 되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정비를 해야 차에 애정이 더해지고 그래야 오랫동안 안전하고 별 문제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작은 부품이고 쉽게 교체가 가능한 클립으로 기분 전환 겸 리모델링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